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집 지을 때뭘 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지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추천해 주잖아요 무조건 내 걸로만 추천해 줄순 없잖아요 뭐이 사람은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야 니건 네 잘못됐어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취향이잖아그렇죠집 지을 때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보통 10명 중에 한 8분? 9분 정도는 집 지을 때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집 지을 때? 응. 네. 음... 돈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근데 돈도 중요하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단열이요. 라고 많이 대답하세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단열이 중요한데 단열에서 중요한 건또 뭘까요? 자재. 아 자재 좋은 자재 막 독일식 막 이런 거막 가등급 막. 어? 아니 내외장재. 그렇죠. 그러니까 응. 자재 어쨌든 비싼 응. 자재. 응. 자 그러면 뭐라, 뭐라고 대답하시냐? 보통 상호 대부분이 다뭐 샷이 우리 집 샷이 좋은 걸로 했잖아. 어 우리 집 샷이 엄청 비싼 거야. 엄청 따뜻해. 뭐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종류. 이것도 내내 어떤 뭐 독일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닥난방. 음. 어, 요거좀 신경 쓰는 분들 계세요. 보통 이세개 안에서 돌아요. 초보자 분들이 위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그세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요 제가 생각하는 창문의 크기와 개수입니다. 음. 창문이 뭐뭐 뭐 있을까요? 거실 창, 그쵸. 안방 창, 그렇죠? 뭐 작은 방 창, 화장실, 화장실 창, 창 음. 그다음에 주방 창, 음. 밖으로 통하는 창, 그다음에 뭐 뒤에 중문, 후문, 앞에 대문, 그렇죠? 이런 창. 이런 대문도 다 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와 개수가 단열해서 가장 중요해요. 요새 요런 집들이 유행이에요. 요런 집들. 아, 딱 보면 어때요? 어우, 예뻐 예쁘죠? 카페 갖고 어머. 집 모델하우스 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계약합니다. 바로 계약해 계약서 두 장짜리 있죠. 앞뒤로 있는 거.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우리 막자기를거 자랑하는 거 있고, 뒤에 서명하는 거 있는. 그런 거에 바로 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유리는 어떤 게 들어가고 몇 종류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예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뭐 60만원 7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것들 을 하시는 분들 좀 드물어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 최근에 보니까 한 10집 중에 한 6집 7집 이렇게 지어져요 이거 많이 하세요 이거 이거 둘다 있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있거나 이거 진짜 많이 하세요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개방감 때문에 예뻐 보여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 어떤 분한테 한 분한테 이거 왜 이렇게 창문 많은 거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는 기가 찼어요. 업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거실 창 좌우의 창 또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해가 들어와서 따뜻하대요. 더. 거실에도 창이 들어오지만 여기 창이 돼있으면 햇빛이 저 많이 들어오니까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뜻 들은 맞는 말 같아요. 여름에 여기 어떡할건데 커튼 칠 거예요? 커튼을 못 쳐요. 여기 지금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높이가 4미터예요, 4미터. 4m. 커튼을 못 쳐요. 여기 따로 달아야 돼 따로 따로 뭔가를. 막을 거면? 자 그러면 여름에 어떻 건데요? 여름에 따뜻하면 좋아요? 싸 <웃음> 사우나 할 거야? 집이 사우나야? 그럼 자, 어, 겨울에는 햇빛 들어오니까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집에 보면 결로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겨울에 거기에 결로가 왜 생길까요? 그곳이 가장 춥기 때문이에요. 결로가 생기는 건 우리 집에서 가장 추운 곳이 거기에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가장 밀접하게 지근거리로 또는 열교가 잘 일어나는 곳이 제일 추운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결론가 어디서 일어나요? 창문에서 일어난다고. 요 그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 내가 단열재를 좋은 걸 써서 벽을 이만큼 두껍게 했어요. 근데 창문은 막 진짜 막 독일식 시스템 창고 막 이렇게 막, 막 삼중유리 껴갖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샌드위치 판넬 100mm 하나는 거랑 이 독일식 시스템 창고 한 거랑 어디가 더 추울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스티로폼 100mm가 훨씬 따뜻합니다. 이거 삼중유리에, 삼중유리 샤시에, 이중창 이렇게 갖고 들어가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참고로 유리는 단열재가 아니에요. 시멘트 있죠, 시멘트. 이것도 단열재가 아닙니다. 이 유리가 겨울에 햇빛 들어와서 따뜻할까요? 햇빛 들어와서 따뜻해지는 양보다 이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녹아요? 위더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창문은 추워요? 따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뺏긴 거예요, 밖으로. 여름엔 덥고, 겨울은 추워요. 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단열에 신경 쓰고 저희는 집이 따뜻한 게 좋아요, 뭐 연료비도 요새 비싼데 좀 아끼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집이 예쁜 걸 바라세요, 저렇게 개방감 있는 걸 원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집이 예쁘고 막 창문 많고 이렇게 막 개방감 막 쩔어갖고 막규도 멋지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길름값 60만원 70만원씩 떼시면 돼요 근데 아, 야 무슨 노후 생활할 건데 은퇴 후에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 집도 스물 몇 평으로 작게 지을 건데 그러면 이거 창문 다빼어요싹다 빼세요, 다. 다 빼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이 창문 있죠 이 창문 사이즈 이것도 최소한으로 하세요 거실 창도 어떤 분들 막 거실장 막 높고 막 엄청 넓고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작게 하세요, 작게. 생각보다 거실에서 앉아갖고 밖에 잘안 봐라. 본다잘안 봐요. 본인이 쇼파 놓고 최적의 위치에서 밖에 잘 보이는 걸 연구해서 그분만 창 하나 딱 넓게 파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출입할 수 있는 문 작은 거, 많은 거 하나 있죠, 쪽문. 작은 거 하나 하고, 여는 통창으로 열고 닫는 거 없이 이렇게 통창으로 하나 딱 빼고, 여기는, 여기는 이게 슬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닫고 있죠? 여닫이여닫이로 여다지, 하나, 페어 유리로 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제일 따뜻해요.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집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더 따뜻하다라고 심지어 잘못 알고 있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업자들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 어떻게든 예쁘게만 만들어서 빨리 지어서 팔려고 하는구나. 최근에 이렇게 많이 지어있어서 저희가 높파심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설계하실 때 창을 일단은 이렇게 좀 최대한 최소화하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와 제가 이제 건축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자꾸 여기를 시스템 창고 막 독일 거막 넣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공, 시공 방법이나 어떤 그런 사이즈 이런 것부터 최적화 해놓으신 다음에 뭐 브랜드 업그레이드 하는 걸 하세요. 아셨죠? 오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건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집 짓는 것들을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한 10집 지어지면 한두 집에서 세 집이었어요. 보였어요. 근데 요새 열집 지어지면 한 여섯 집 이렇게 지어요. 심지어 어떤 집들은 이런 집으로 옆에 측면까지 여기가 거실이라고 하면 여기 측면까지도 다. 어느 네, 결론? 단열이 최우선이라면 창문 또는 중문, 대문 사이즈와 개수를 줄여라. 극단적으로 줄여라. 저희는 그 보면 이렇게 거실에서 딱 들어오면 대문에서 들어오면 이게 중문이 이렇게 있고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런 데다 창문 을 하나 내요 밖에 보이는 창이 복도 이런 데서 좌우로 이쪽은 이제 주방 쪽으로 가는 데니까 근데 저는 여기 이것도 뺐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설계 아예. 왜냐면 여기 창문 쳐서뭐 하려고 햇빛 들어오는데 걔는 또 커튼 쳐야 되고 블라인더 달아야 되고 네, 머리 시끄럽습니다 방에 다른 창문도 북쪽으로 나 있는 창문들 있잖아요 특히나 거실은 북쪽으로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거실 쪽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나 있는 창문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가로로 하지 마시고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해서 작게 내서, 작게 위아래로 여는 걸로 해서 조그맣게 바람만 좀 앞뒤로 환기만 잘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만 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열교환기 차라리 열교환기 다세요. 그리고 열교환기 다시면 그 환기창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24시간 열교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차라리 열교환기에 돈을 쓰시고, 뭐 시스템 차고 막 너무 무리해서 창문 많이 예쁘게 하려고 그런 데서는 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저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을 하시면 코디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정답은 아니니까 일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그렇겠구나. 아,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미 지어진 집 중에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근데 내가 공부해서 똑똑해지면 싸게 잘 지을 수는 있어요. 음. 네. 독일식 시스템 창호보다 더 중요한 건 각치기와 폼 속이 그 다음에 이중단열, 이중방수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